이제 우리가 뮤직비디오 콘텐츠를 시작하기로 했잖아 그럼 이제 무명 가수를 정하는 게 1번이지 혹시 주변에 아는 가수분 이니 나는 한명 알아 누구? 나 내가 할까? 그래도 <웃음> 처음이니까 지인이 낫지 않을까 지인? 어. 또 내가 어마무시한 지인 무명 가수를 한분 알고 있지? 너? 뭐? <웃음> 진짜 어마무시한 분을 내가 한분 알고 있어 누구냐면 네 고등학교 후배인데 원래 랩을 했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지금은 아마 랩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아 좀 작곡 위주로 노래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 어마무시하다라고 표현을 했던 이유가 농담이 아니라 내 안에서는 진짜 어마무시한 게한 3년 전에 민준이가 그때는 막 시작할 때였던 것 같아. 그 당시가 그래서 이제 막형 제가 노래가 하나 만들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해가지고 난 완전 좋다. 해.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지. 노래가 좋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진 않았어. 처음인데 어떻게 노래가 그렇게 좋겠어. 했는데 내가 진짜 노래딱 듣는 순간 나는 그쪽 노래를 원래 듣는 스타일이 아닌데 너무 좋은 거야. 진짜로.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자고? 네. 에이. 에이 렛츠고 디디스 네 <웃음> <실동을 들었을> <웃음> <웃음> 어때? 어 괜찮네 괜찮지? 어. 난딱 처음에 듣고 천재가 아닌가 싶었다니까 진짜로 어떻게 처음에 이런 노래를 만들어질 수가 있지? 민준이 연락돼 지금? 되지 그럼 얘기해보자 전화해서 바로 얘기해? 그래야죠 네녕하세요어 민준아 네어 형이야 잘 지냈어? 네왜왜왜 <웃음> 오랜만이다 뭐하고 지내 요즘에 아 저는 버스킹 준비하고 있습니다 버스킹? 네. 어 음악을 아직 하고 있나 보네 민준아 계속 아 그렇죠 어 진짜? 네. 요즘에 그러면 그냥 계속 음악하면서 지내고 있는 거야? 예 아, 맞아요 요번에 아, 이제 다름이 아니고 유튜브를 어떻게 하다가 시작을 하게 됐어 이제 무명 가수분들이 뮤직비디오를 현실적으로 만들기가 좀 어렵잖아 그렇죠 그치? 근데 사실 또 그렇다고 해서 근데 우리 둘다 똑같아 솔직히 너도 너 노래에 자신 있잖아 맞아요예 <웃음> 맞아 사실 민준아 나도 JYP처럼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낼 자신은 <웃음> 아직은 조금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진정성 있게 뭔가 이렇게 최선을 다할 준비가 오래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럼요. 네. 우영 가수분들의 뮤직비디오를 좀 이렇게 만들어 주는 컨텐츠를 유튜브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지금 얘기가 이렇게 나와서. 아, 어. 아 저... 제 노래요. 그렇지. 응. 너... 형이 너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 와인. 오... 세상에... 세상에, 마상에... 아... 진짜요? 허리씨... 진짜 감사합니다. <웃음> 어? 뭐? 아, 진짜 어... 민준 뭐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뭐뭐 뭐 어떤 게 감사한 거야? 아, 아 그러면 일단은 떠올려지셨다는게아 음, 이거 한다고 했을 때 너를 떠올린 게? 아 그럼요 아야 나는 너밖에 없어 아이고 난 진짜 너밖에 없어 민준아 진짜로 난 진짜 너밖에 없어 민준 우리는 너의 와인이라는 노래로 너와 함께 작업을 하고 싶어 어우 예 어떻게 좀 괜찮겠니? 아유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네 너무 잘하다고요 <웃음> 오케이 그러면은 너 와인 노래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형이 준비할 것들 준비해서 바로 스케줄 잡아서 연락줄게 네아 네, 들어가? 네, 아 네, 들어가! 네, 아, 네, 들어가. 정해졌네요 정해졌습니다 <웃음> 민준씨의 와인으로 <웃음> 체리 되었습니다 사실 어 저는 배우 지망생이잖아요 <웃음> 저는 이제 연예인 지망생이기 때문에 배우 지망생, 가수 지망생, 뮤지컬 배우 지망생 저는 정말로 진심이에요 연기 한번 해볼까요? 유아인의 어이가 없는 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그 혹시 맷돌 손잡이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이라고 합니다, 어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맷돌에 뭘 놓고 가르려고 손잡이를 돌리려고 하는데 이 손잡이가 빠졌어요 이 상황이 되게 좀 황당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 아무것도 아닌 손잡이 때문에 해야 할일을 못한다는 게 근데 지금 내 기분이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어이가 없네 와우 저는 제 연기에 자주 감동하고 합니다 <웃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사실 저는 이 노래를 3년 이상을 들었기 때문에 이 노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애정도 너무 높고 그래서 솔직히 시나리오를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에 대한 뮤직비디오를 좀 어떻게 구상을 할지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번 심플 제작사의 대형 프로젝트 와인 뮤직비디오의 프레젠테이션을 맡은 차경훈이라고 합니다 상준 봐봐 내가 시나리오를 한번 짜봤어 내가 내가 말이지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짠 것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해 가보자 김민준 백화영 가수님이지 김민준의 와인 시나리오야 일단은 시나리오를 전반적으로 짰는데 일단 이 노래가 와인인 것처럼 나는 조금 와인이라는 이 소재에 집중을 많이 해봤거든 이 노래의 코러스가 세 번이 나오는데 그세 번의 흐름이 이 노래를 이끌어 나갈 거야 봐봐 벌써 얘기가 지금 딴 데로 새지? 지금 와인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코러스 얘기를 해 이건 아마 감독님이 편집을 잘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리고 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있는데 봐봐 지금 나는 중요한 얘기는 단 하나도 하지 않았어 <웃음> 내가 하는 일은 도대체 뭘까? <웃음> 난, 나는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유일하게 홈비디오에 그냥 홈비디오에 나와서 제소리를 하는 거 말고 내가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웃음> 난 지금 시나리오를 설명하러 나온 건데 그래도 이 열정을 조금 알아줬으면 해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끝나고 내가 어떤 자세로 나오는지 꼭 보여줬으면 해 이제는 <웃음> 아마 영원할 줄 알았던 <웃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이렇 장난 그만 치고 여기까지는 클립용이었어 이 영상이 너무 재미없으면 너희가 안볼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이런 식으로 딴 거고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보자 이 순서를 보면은 인트로에서 보면은 버스킹 무대 뒤에서 마이크를 건네 봤지만 주저하다 자리를 떠나는 모습 어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야 아아아 버스... 아, 아. 무릎이 너무 아파요 아아 아. <웃음> <웃음> <웃음> 아, 아, 아, 아, 아 너무 아빠